I n g o 어, <웃음> 어 여기 서어명사도동명사 I I n g 가 붙고 I 제분사도 m I a 사 I 동 m 사 am. I am. 가 a 어서이두 I 를헷갈리 m I a 데동명사랑 am. I 사 m I am. I a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역할이 달라요.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그 네.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. 아, 그거 써 주세요. 헷갈려요. 동명사는 <웃음> 뭐가 뭐에 동시한 거죠? 처음에 형태는 원래 뭐였어요? 동사. 동사. 아.